천일구에서 우리는 왕과 최사장만 들녔요 그야말로 우리 가정도 길렀때생각해봐 아버님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죠. 아, 아버님께서 우리 가정, 가정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기적인 멍청이 되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 아니, 가정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얘네들이 잘해야지 내가 천국 갈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거는 문제 이거. 이기적인 내용 돼버린 거야. 내가 아이들 한명 하면 한명 전도해야 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을 그룹으로, 그룹, 그룹으로 생각했던 거야, 이거. 이거는 문제 이거. 그룹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애들이 다흩트리면서 사탄주의로 다 흐트릴 거 맞잖아. 왜? 1대1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일대일의 성경부, 일대일의 원리공, 일대일의 기독교 변증론공, 일대일의 신앙과 토론, 일대일의 정치의 토론, 일대일의 관계, 일대일의 좋은 시간들 일대일의 나이들 일, 이런 거안 했으니까. 일대일의 관계 안 만들었잖아요. 애들랑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룹, 그룹, 아, 가정, 가정천, 천국가니까. 가정, 전국가니까가정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으로만 했으니까. 어떻게 되면 애들이 소외감 느낀 거예요 저희가 아빠마랑 엄 직접적인 개인적인 관계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그냥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사탄세계로 갈때 사탄세계는 아,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해. 안는 너하고 일대의 관계 만드는 거 이렇게 되거든 심리학자들, 선생들, 친구들하고 그그 그 아이를 빼어가거야 왜? 걔네들이 일대의 시간 주니까, 투자하니까. 그러면 아이가 점점 걔네들, 특별히 친구들하고 사회에 있는 사탄주의, 문화 사탄주의 놈들한테 가게 돼. 요 왜? 그룹으로만 아니고 1대1로 전도하니까 그 놈들이, 사탄주의, 어, 문화 사탄주의 놈들이 1대1로 전도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 길렀을 때 1대1로 전도해야 돼요. 그룹으로 전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평화군 경찰 훈련에서 부부날 하는 거 부부 훈련, 부부 훈련 좋은 습관. 부인은 남편한테 투자하는 거. 남편은 부인한테 투자하는 거. 좋은 습관. 절대성마 로맨스 부부. 매주마다 한번 데이트 훈련하는 거. 왜? 그 부부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부부한테. 많은 여자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려요. 그한날 때문에. 그한날 때문에 딴 애, 애들하고 어, 집 집안 내용들 조금 몇 시간 동안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편하고 좋은 시간, 좋은 음식, 좋은, 그냥 즐거운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내내 기다리는 거야, 그날. 그 남편이 그거, 그 훈련, 병원군 경찰 그 훈련 잘안 하면은 부인이 원망 생겨. 그러면 절대성 실천할 때마다 남편이 나는 그냥 성의 무슨 도구로 쓰는 거라. 이렇게 돼버려. 한이 생겨요, 한. 그러면서, 조금 불편, 불만 하면 남편이, 어, 아버님 말씀, 절대성을 해서 일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건 아버님 학대하는 거예요. 그 부인 마음에서 아버님 더 미워하게. 응? 어? 우리는 부인, 부,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부인은 로만스 해야 돼요. 어? 남자는 절대성을 그렇게 중요시 필요한 것처럼, 여자는 로만스, 절대, 로만스 필요한 거, 로만스. 로만스. 저희가그 일반 생활에 빠져나올 수 있는 판타시와 같은 시원한 그 시간 남필랑 자기가 청년처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 자기가 다시 데이트할 수 있는 자기 사랑하는 애인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필요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을 1대1로 어? 시간을 어? 같이 좋은 시간하고 즐거운 시간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서로 감사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 받는지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부인하고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만 아니라 아이들도 일대일 날들. 일주일에 한번 부인, 일주일에 한번첫 번째 아이 그다음 다음 주는 두 번째 다음 주는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 등 일대일 투자하고 그 모든 관계에서 감사의 문화, 감사의 문화. 우리는 아이들하고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설명해야 돼.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후기자로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실패하는 것을 봤어요. 하고 아이들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탄주의 놈들 되버렸어요. 문화 사탄주의 놈들 또실질적인 사탄주의 놈들. 사탄 어주의 문화에 빠져들빠는 거예요 거의 90% 왜? 특별히 교회에서 돈안받으 90% 어? <웃음> 왜? 부모하고 일대일 관계 없어요 부모하고 일대일 목회 배웠던 적이 없어요 부모하고 일대일 자기 신앙의 문제 풀수 있는 카운슬링 카운한 번도 안 받았어 그니까 이것이 신앙이 자기한테 그냥 억지로 먹, 먹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진짜로 이거 이해하면서, 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해봐요. 우리는 일반 사람, 밖에 사람을 전도할 거면은, 우리는 그룹으로 전도 안 하잖아요. 1대1로 전도하잖아요, 1대1. 1대1로, 어? 전도하고, 초대도 하고, 집에 초대하고, 아버님들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달라 갑자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아는 분들이 아이들 태어나도 그 아이들이 그냥 믿을 거란 사실 어, 어, 보장 없음.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아이를 하나님한테 인도해줘야 돼 전도하는 것처럼. 특별히 그애들이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나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로 그런 전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고 아빠 엄마랑 같이 일대일로 형제들 앞에서 하면은 자기도 좀 바보처럼 느끼니까 자기도 느낄 수 있을까? 아빠 엄마랑 같이 맞아 하고 싶은 말할수 없어 형제 형제들끼리 있을 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못해 이 부모들이 이해 못하는지 몰라 우리는 12명 형제 있으니까 난 충분히 이해해요 절대로 형제를 앞에서 못 말해 부모들이 이해 못하는 게왜왜왜왜 왜? 왜? 왜? 그렇게 멍청해 거 형제들이 어, 보통 경쟁 상대잖아요 형제 형제들이 경쟁 상대 맞아 그 마이크 들리나? 안 들리지? <웃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 필요했어요. 부모 부모 시간. 1대일 부모 시간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 과정 덕어서 우리는 제사장 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 그룹으로 집중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가정이 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 1대1로 집중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룹, 그룹, 그룹, 그룹 하면은 서로서 서로 경쟁도 많고, 서로서 서로 말할 수 없는 내용도 많고, 그냥 억지로 가야 되다 느낌 나는, 이렇게 돼버려. 그룹으로 집중하는 실패! 확률이 너 훨씬 높아. 아이들 있을 때 1대1, 1대1 날, 그러니까 날이 피는 거 투자. 관계를 만, 어, 뭐야, 길르는 투자. 그한 아이. 한 아이 여기 있고, 한 아이 여기 있고, 한 아이 여기 있고, 어? 달라요, 달라, 달라요, 달라.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얘는 얘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른 영혼, 다 다른 영인체, 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 다르게 투자 필요 있는 거 걸. 어떤 아이들이 성격 이러니까 이런 거 필요, 이런 교육 필요했어. 어떤 아이들 이 성격 이러니까 이런 교육 필요 있는 거야. 그렇죠? 왕과 제사장. 특별히 아빠, 아버지. 아빠가 이런 거 알아야 돼. 또 엄마는 어, 지지자. 전도사 뒤에서 자리를 이해해야 돼. 아이를 그냥 조그만 놈으로 보지만 전도 대상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아이, 남자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왕비도 그래요. 남자들이 가면 갈수록 물론 장난도 치고 재밌게 그래 하지만 그래도 어, 깊은 내용도 얘기할 때 정말 전도 체상처럼 얘기해요. 응? 그 아버님의, 어, 그 해봐봐. 네, 아버님의 말씀을 그 가정 단위로 천국을 간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에. 근데 이제 요번에 아버님 말씀을 어제 훈독회를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서유아 문사님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걸 보니까 아버님께서 그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해와가 가정으로 천국에 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 가정 단위로 천국에 가는 게 맞는데 어 저희가 이제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써 우리도 타락한 혈통을 이제 이어받았기 제이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도 아직까지 그 저희한테 또 자범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정 단위로 간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자기 책임 회피를 하고 또 자유 의지에 대해서 부인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어, 올수 있겠다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내용이 되버리고 또 실패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가정을 그룹으로 보면 안 돼요. 어? 가정을 각각 아이들로 봐야 돼요. 각각. 왜? 잠깐만요 이삭는 야곱아 야곱과 에서한테, 제게면 이사알지 제게면 이사아이 오케이. 한국말로 다 좀, 좀, 좀, 좀, 네. 헷갈리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이삭, 에서와 야곱, 그지? 한국말로? 오케이. Okay. 아 어, 이삭는 에서와 야곱을 형제이지만 다르게 봤잖아요. 다르게. 그룹으로 안 봤잖아요. 완전 다르게 축복 줬잖아요. 그죠? 행동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을 그룹으로 보면 돼. 왜? 이한 아이 통하면서 민족이 나와요. 이한 아이도 민족이 나와요. 이한 아이도 민족이 나와. 근데 이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연결된 3대 왕권과 아버님하고 연결돼야지 이 민족들이 타락된 민족 아니에요. 이 민족들이 아직도 하나님 권한권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멀리 보는 눈, 아이들을 그룹으로 보지 않고 각각 하나님께서도 일산민족의 그룹으로 보지만 그래도 각각 믿는 자들한테 들어오시잖아요. 하고 관계 만들어주시잖아요. 우리 물론 5% 노력해야지만 그렇죠? 우리도 한명한 한 명씩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전도 당 어, 받았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느껴셨잖아요. 꿈 아니면 경험 아니면 깨달음 등 이런 내용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할 거 아니야. 무슨 그룹의 내용을 봤으니까 안, 들어갔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룹을 물론 보하시지만 호 똑같은 순간에 각각 모든 사람들 전도하시게 돼요. 성령 성령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 뭐야 아이들도 아이들 았을때 그룹으로 보면 안 돼요. 각각 아이들 투자해야 돼요. 각각 아이하고 성격마다 조금 다르게. 다르게 지도해줘야 돼요. 하고 좋은 경험, 좋은 시간, 많은 웃음, 웃음의 많은 내용들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그거는 중심 하지만 하나님 중심한 웃음, 그냥 그냥 재미있는 일만, 재미있는 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 재미있는 일은 뭐예요? 천도위에서 하나님한테 연결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과 웃음하는 거죠. 그렇죠? 목적 있단 말이야 목적. 그냥 즐거운 시간은, 즐거운 시간 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는 뭐야? 전도! 그 이유는 뭐야? 구원!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야? 하나님하고 연결하게!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이 영원토록 갈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부모는, 우리는 그런 지혜로 봐야 되지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지만 어? <웃음>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지만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일국 얼마나 소중한지 또 여, 여, 나무 보면서 열매를 열매, 열매 보면서 나무를 알듯이 아버님의 과실 천일국 헌법 3대왕권과 천일국 헌법 하고 거기 연결 모든 종족 왕과 왕비들 우리의 열매는 달아, 달라야 돼요 하고 천일국 헌법이 달라요 우리도 그런 실패적인 문화 안 되고 우리는 아이들도 전도하는 문화 아이들도 그룹으로 보는 거 아니라 아이들 각각 전도하는 문화 책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 모든 사람들 연결하고 싶은 제사장의 마음으로서 제사장 일도 하고 또 왕의 일로서 나라를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가정도 보호하고 세계를 보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는 천이국 백성 종족왕과 왕비 천이국 어, 어? 어, 축복중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가 빨리 날것 같아요 그러한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많이 축복받으시고 공부하고 훈련 많이 하시고 다음주 뵙겠습니다